맞아요 남주 솔로 준비 멋있어. 중이에요. 남주 멋있어. 진짜 멋있어요. 저는 안무도 다 보고 노래도 듣고. 아나 안무 못 봤어. 뮤직비디오 촬영장에도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. 그리고 남주가 이제 혼자 동무 추는 게 있었다? 오, 또. 근데 스태프분들이 다 박수 쳐줬어. 근데 거기서 약간, 어 약간. 기분이 상한거 있지 역시 우리 그래, 막둥이라이 남주 막 박수 받으면서 촬영하더라고 좋은 환경에서 언니도 솔로 내야지 아 근데 내가 어. 약간 그런 생각 물론 뭐언니 솔로 안 내고 싶어 한 명씩 내면 좋지만 음. 그런 막연한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남주 하는 거 보고 음. 어 나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가 이 생각이 음. 들었어 되게 그래요 언니 도전해보고 싶다 도전해 난 우리 멤버들이 한 명씩 더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어 좋지. 경험상 어? 솔라랑 곱창 먹은 거 어떻게 아시지? 아니 보이게 먹은 거 아니야? 어? <웃음> 집에서 먹었는데? 놀라나는아 <웃음> 아, 솔라가 말해줬구나 동선이가 집에 놀러 왔는데 뭐 먹고 싶냐 하니까 곱창 먹고 싶다 해가지고